안녕하세요 제시지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점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. 이 시계는 까르띠의 시계이고요. 이 시계는 방클리프 아펠 시계입니다. 이두 시계 모두 오늘 들어온 신상이고요. 이제 두 제품 모두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.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까르띠의 제품을 보면 이 제품은 까르띠의 베누아라는 제품이고요.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입니다.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. 이쪽에서 이쪽이 18mm 위에서부터 아래가 23mm입니다. 이렇게 곡선이 아주 예쁜 시계입니다. 이렇게 핀 버클이고요. 18K 로즈골드입니다. 뒤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시계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12시 쪽을 보시면 반 클리프 아펠 시계인데요.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 또한 반 클리프 아펠 이렇게 세자가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두 젤의 다이아몬드가 쭉 가고 장식이 되어있고요 이제 18K 옐로 우 골드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2cm 이고요 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제품 모두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이고요 깔끔하게 되어있고 반클리프는 이쪽으로 돌려서 빼서 돌려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요 베누아는이 뒤쪽에 이게 있죠 딤풀을 눌러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인씨 직거래소였습니다 짠